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전 시간에 그 Q, Q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실례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 이유가 이 Q가 그 자격을 갖다가 득하는 거, 아, 그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그때 믿고 쓰는 애텀이 해서 그전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그게 사실은 가장 기초예요. 처음에, 처음에 이 사업을 임했던 분이 면뭐 뚜껑을 날라갔던 뭐 어쨌든 간에 그 Q부터 달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걸 느끼게 된다고 전 시간에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영사업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Q의 중요성을 알고 본인이 Q를 맞춰 아주 성실하게 맞춰가는 과정. 그게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어, 애텀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모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다 알게 되거든요. 스스로 터득을 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단계가 돼야 돼요 그뭐 30만 pb 가지고 뭐 이렇게 큰게깨달을게아니냐 아닙니다 그게 흔들려 버리면 은 그러면 은 그다음 지금 오늘 얘기하는 삼회 법칙 이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는 여러분들이 에이 예, 사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칙 개념 이런거 말고 그냥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대한 답을 갖다가 요 차제에 딱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포괄적으로 얘기 해 갖고 뭘 어떻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것밖에 뭐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 차제에 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큐를 내가 스스로 본인이 잘 됐다 잘해서 아 큐의 의미를 알았다 그렇게 되면은 큐의 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내가 Q를 맞추고 Q를 갖다가, 아,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3의 법칙에 의해서 Q, Q. 좌측에, 우측에 한 명씩 Q, Q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명단이 250명이 있다? 아니면 뭐 나는 뭐 20명 밖에 없다?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까면서 지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좌측에 Q, 우측에 Q.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어, 그래, 그래 이런 거라면은 뭐, 어, 이게 소비가 소득이 되겠네. 영금소득이 되겠네. 그런 자각이 여태까지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고 얘기했을 때는, 일단 Q부터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해야 된다. 그냥 뭐, QQ를 맞춰가지고 6만원 얼마를 받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단계는 그걸 논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큐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좌측에 우측에 큐 큐를 하는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만드는 거. 그냥 한 번에 30만 비비 확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 비전 많이 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토락토락해도 큐를 갖다가 큐의 의미를 알고 30만 비비까지 만 비비, 5만 비비, 3만 비비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그 분이 오히려 더이 큐의 의미로 봤을 때는 훨씬 낫. 낫다는 얘기죠. 애터미 석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000권, 분권 2000세트 판 준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스 시스템 가이드 2 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고대로부터 여태까지 나오는 그알 그 아라비아 숫자 많지 않습니까? 1, 2, 3, 4, 5, 6, 7, 8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 3이 갖고 있는 그거, 뭐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데나 그냥 법칙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상당히 기하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인 그 현상에서 아, 진짜 법칙이라고 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거를 가지고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리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죠. 그래서 배가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이 3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그 수많은 숫자 중에 왜 3이 그 법칙에 해당되느냐. 바라봄의 법칙, 그 임상 연구를 갖다 많이, 해서 EBS에서 한그 3의 법칙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가, 같은 사람이 바라보는 그 한쪽 방향을 갖다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의 법칙. 근데 3의 법칙에서 그 삼각형이 갖고 있는 가장 그 아주 안정적인 구조 이게 방파제를 가면은 태풍 같은 거 몰려오고 막 이러는데도 방파제 그 밑에 테트라포트라고 하는 거가 이게 삼각형의 그어디를봐도 삼각형 구조를 갖고 있는 테트라포트를 갖다가 그 콘크리트로 그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갖고 그냥 거기다가 포크레인으로 갖다가 그냥 얽히석히 그냥 그냥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기네들이 엉켜 들어가서 엉성하지만 막 이렇게 껴들어가서 뭐 물에 맞고 그래서 이렇게 껴들어가기 시작하면 절대로 웬만한 태풍이 불, 불어도 그게 그 한번 이렇게 껴 맞춰진 것들은 절대로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삼이 갖고 있는 그 안정성 이라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실무에서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처음에 보고 비전 왕창 봤어 그래갖고 어,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이렇게 비좁은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막 그냥 열이 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좀 되는 듯 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되는 거 같아 갖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어느 시점 되면은 와장창 무너지고 도로가 한동안 오래 했던 분들이 그냥 이쪽이 와장창 무너지고 이쪽이 와장창 무너져서 10년을 했는데도 오토판 매사도 못 되고 막 이러신 분들 무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기본, 기초를 모르고, 기본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빠른 게 빠른 게 아닙니다. 그 타는 속가슴은 했는데 그냥 이쪽, 이쪽 소실적도 열심히 또 한다고 또막 했는데 이쪽, 이쪽이 좌측이 무너지지 않나. 이렇게 그냥 번갈아가면서 무너지지 않나. 그냥 언제 동시에 그냥 같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게 뭐 그러냐면은 그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이 Q, 내가 Q, 좌우의 Q, Q를 만드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기본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사람 그 Q의 의미라는 거는 30만 p 비를 갖다 그렇게 쓰고 자기가 그 Q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30만 그 PB의 그 중요성을 알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쓸, 쓸 각오가 돼 있거나 아니면 그런 마음가짐이 돼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큐큐 좌우의 q 큐를 그 갖다가 그분이 습관화가 돼서 아 30만 PB는 내가 이거 마음에 결단했다면 어차피 내가 쓰는 제품이니까 한번 그냥 더 이것저것 사서 한번 더 써보고 더 느껴보겠다 그래서 Q가 습관화가 되는 그 단계까지 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거 쓰면서 계속 느끼고 느끼고 하면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위에서 이게 복제가 원리가 그런 거거든요 이게 부모 자식의 그거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개판치고 자식한테 뭐라고 남으라면 은 자기가 공부를 못해 놓고 그 저기 애가 공부 못한다고 애 머리를 갖다 그냥 때리면 머리가 더 나빠지지 그거 뭐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머리 때리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올바르게 하고 그 올바르게 복제가 되는 좌우에 하나 하나씩만 그렇게 만들어서 그분이 그런 습관이 되게끔 만드는 그 작업이 이 기초 작업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것만 제대로만 됐다 그다가또 한쪽이 조금 좀 아니야? 그러면 또그 밑에서 댑스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 밑으로 또 이렇게 나온 사람을 또 파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래서 좌우에 진정한 Q, Q가 하나씩 성성된다. 된 그러면 Q라는 것은 거의 반사업자예요. 그리고 습관화 과정까지 들어갔다.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거기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습관화까지 들어갔다 하면 그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점치안에도 얘기했지만 예, 사, 용자 네트워크다, 이 그러고 얘기한다. 그리고 또 어떤 또, 요번에 그 스타마스터께서 그 퇴근했다면서 저도 좀 아는 분인데 아주 착실하게 해가지고 스타마스터까지 그렇게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했던 그, 그분이 얘기하는 건데 그분도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맨날 그 사업자를 찾으려고 하니까는 명단이 없다는 얘기, 그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자를 찾거나 사업자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그냥 사용자 네트워크로 한다 그러면 그냥 뭐 되는 대로 해가지고 뭐 많이 쓰는 장땡이지만 약에이 개념으로 한다면 시스템을 배울 이유도 없고 시스템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 그렇게 해서 하다가 되는 사람은 되는 거고 만약에 면 많은 거고 뭐 복제 이런 거 없어요 많이 쓰는 사람 왕창 나왔다가 그 사람이 아유 맨날 쓰기만 하고 뭐 해도 뭐돈 되는 것도 없네 그렇고만 뭐면 끝나는 거고. 그러면 또, 또 그냥 희망고문 당하면서 그냥 또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맨날 고민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 무지 많은 겁니다 거의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거는 시스템이라는 건 그, 그분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찍새 그다음에 뭐 딱새 그게 있는데 시스템이 딱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찍새고 그러니까 찍어서 콘택을 해서 그분들을 초대를 해서 그 초대된 사람을 갖다가 닦아주고 그 사람들이 버릇이 이렇게 큐를 맞추고 큐의 큐 의미를 알고 이렇게 쓰고 또 큐를 또 찾고 또 그렇게 습관이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그런 분들을 갖다가 그 닦아준다는 딱세라고 그러죠 그게, 그게 센터장이 일개 센터장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구성원들이 팀워크로 그분들을 그렇게 인큐베이터처럼 키우는 그게 그 산실이 미팅이고 그런 거를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조합을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는 원칙과 개념이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은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해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나와서 막 그냥 부정적인 얘기 막해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 부정적인 말을 막해 어떤 사람은 얌체처럼 스피치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들으려고만 해 듣기만 하고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당신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또 이게 복제의 개념대로 제대로 하는 거다 아니다는 거가 그 기준이 되는 게 원칙과 개념, 오 개념, 오 원칙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잣대에 의해서 제대로 하시면은 이제 처음에 세, 셋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게 하면은 그 사람도 철수와 형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Q의 복제가 일어납니다. 마인드는 아직 뭐 원칙 개념 그시스템에 그거를 모르더라도 실무적인 입장에서 숫자로 나타나는 거이 기본을 제대로 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선상에 올라가더라도 어, 알아서 들 그렇게 하거든요 알아서 들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 그 자기의 또자우를 만들 때도 배운 대로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모 자식지간의 그,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Q가 복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서부터 그래서 그게 한 3대, 4대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그건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예요.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구축이 됐다는 얘기죠. 그거를 더 아주 정교하게, 직세가 그러니까 소액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서 누가 왔을 때이 닦아주는 역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어서 딴 사람들의 일본 스피치를 듣고 액션 파이브 스피치를 들으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아 저렇게 해서 전달하는 거구나 저, 저 저렇게 또 얘기하는 팁이 있네 그거를 갖다가 매번 스피치에서 듣고 듣고 하면서 거기다가 또 사람을 갖다 내놓으면 그 사람도 내스폰서보다더잘 하려고 왜냐하면 더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오면 거기는 폭발이 되는 거고 막 이게 되는 거지 그, 초창기에 얘기했던, 반팽이, 온팽이, 그 개념은 아니에요. 온팽이가 나와도, 지금의, 이런 뭐, 직급도전식의 그순왕털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온팽이일수록 빨리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미, 얘네들 무슨, 지금 백주대 하나지, 무슨 장난하나? 응?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맨날 반팽이 같은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뭐, 스폰서한테 알랑, 알랑방구로 끼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뭐, 스폰서가 뭔데? 그죠? 그래갖고 자꾸만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아 이게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갖고 뭐 마치 아는 것처럼 해갖고 카드 긁게끔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지금 뽑아내고 이, 이게 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초가 없어갖고 언제들라도다 망가지게 망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원, 원칙과 원 개념을 알고 시스템을 제대로 액션파이브를 돌리는 그거 1분습시하고 액션파이브를 돌리는 게 5원칙 오 5개념에 오 의해서 그거는 이제 어, 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는데도 있고 안 하시는데도 거의 뭐 직급도전 그쪽에 오염이 돼갖고 거의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한 나중 얘기라도 그거는 이제 차차차차 이제 개진돼 갈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이건 제이 무망한 거다 그래서 이제 직급도전이 와르를 한번 무너집니다 지금 그런 조짐들이 세세마 하고 나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세세마가 된다고 그랬더니 조금만 하면 될것 같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스폰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왕창 긁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도 지칠 만큼 지쳤죠 그러니까 파트너가 세세마 조금만 해서 20만원씩 더 받는 그거를 갖다가 할거 되면 그쪽의 신경을 나름대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뭐 총장 뭐그 위에 크라운 뭐 이런 사람들이 아침조회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막막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 셋세만 맞춰준다고 셋세만 맞추고 그거 신경 쓴다고 당신들 직급들 어 안가니까 이 모양이 꼴 아니냐 그러고 그걸 또씹어대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정신 나간 아주 완전 그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라는 얘 자기를 위해서 종을 울리라는 얘기를 말은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갖고 하는데 그걸 못 알아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다 성인들인데 그걸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셋세마라 어, 한다고 그랬더니 어, 그야말로 기어가는 분들이 많아 기어서 제대로 가겠다는 사람이 많아져 갖고 오히려 쎄쎄 마 하면 매출이 많이 뜰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러서 카드 긁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줄줄이 샀다 그래야 프레시아웃도 안되고 뭐 아껴서 가는 거고 그게 가장 지금 직급, 직급 수당을 다 낱낱이 빼먹는 거다 그러고 그러고 와서 그냥 몇몇 몇 개월은 또 그냥 손가락 쪽 빨고 있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순 날탕 그냥 아주 그냥 기초도 없고 그냥 망가뜨리자고 작정한 그게 직급 도전 그런 문화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시스템은 그때 이제 또 차후에 또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그러면,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아,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걸다 알게 돼요. 근데 지금서부터 하는 게 좋은데 일단 오늘은 요, 요 부분에서 얘기하면 자, 그 표, 옆에 있는 표를 갖다가 얘기하면요. 랩타임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1에서 15일까지, 15일에서부터 말일까지 이렇게 두 번의 랩타임. 랩타임이라는 거 뭐냐면 그 수영선수들이, 여기 50m 수영선수, 단거리를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고그 시간대, 한 번에 갔다, 고고만, 그게 50m다 그러면 고거를 재는 그 시계 딱 잡아서 그 다음에 끝날 때딱 잡지 않지 않습니까? 고거를 0.01초 땡기는 거, 고, 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랩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15일 동안에 조금만, 올림픽 정신대로 조금만, 어, 개선되게끔 조금만 이렇게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커진 네트워크들은 그냥 또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그러니까 차근차근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이 3회 법칙 내가 큐를 대고 아 내가 큐를 맞춰보니까 내가 느낀 게 많고 깨달음이 많아 그건 너무 좋아 나손해볼고 하나도 없어 어차피 쓰는 제품 썼는데 그것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전달해서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복제가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단단한 기초화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 같더라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좀 그러면은 거기에 밑에 또 데타들이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30만 pb 나 혼자 할 때는 아무것도 나오는 거 없죠. 그럼 그리고 연구 누적만 될 뿐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큐, 큐가 되는 사람이 30만, 30만이 됐다. 그러면 그렇게 차근차근하게 제대로 느끼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러면 약 6만원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한 그러니까 달, 그거를 두번 연속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12만원 이라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그렇게 해서 60만 그런 사람들이 그분이 자기만 쓰는게 아니고 이게 합산 p 비기 때문에 그 밑에서 또몇명 이렇게 전달했는데 거기서 또 10만 pb 3만 p 비 이렇게 모아서 좌우당 안에 60만 60만이 되면 여기서 1t 2t 3t 4t 그 밑에까지 에 세일즈 마스터 까지도 쭉 이게 이어지는데 일단 2단계에서는 120만, 좌우 120만, 120만까지만 지금 표현이 됐어요. 그거를 원타임투타임 그래서 T자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두 번, 두번세 번, 두 번, 세번 제가 매번 강조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번에 한번 됐네. 이제 두 번을 두 번을 도전. 여러분들은 내 목표가 1T, 그러니까 15일 한네 타임에 내가 요번에원타임을꼭 맞춰보겠다. 원타임만큼은 어떻게든 달성에 따르면 좌우에 있는 그분들을 3 0만3 0만을 키우게 그렇게 쓰게끔 또 쓰게끔 계속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어떻게 회원가입하고 어떻게 또 제품 구입하고 뭐 하는 거를 갖다 다 가르쳐주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다 거쳐가지고 또그 밑에 있는 분들까지도 소비를 진작시키고 막 이런 부분을 다 합쳐서 한 번마저 그다음에 투타임대 그 투투 투, 투 그러니까 핀 자체가 이거를 핀을 직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1, 1티핀, 그러니까 2티핀, 그러니까 암에서는 3% 핀, 6% 핀, 9% 핀이런는데 우리는 1티핀, 2티핀, 3티핀, 그 다음에 뭐 4티핀, 요 정도만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시는 그세븐코어라는걸 갖다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요 그러니까 삼각형, 하나의 삼각형을 갖다가 똑같이 복제하는 거, 그것이 세븐코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초 지금 오늘 얘기하는 사회법칙에서 요거가 가장 밑작업이고 요거 만됐다 그러면 고그 다음서부터는 그 사람도 똑같이 거기서 두개 했다면 나는 세븐코아에 들어가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 안정 궤도에 어느정도 아 네트워크 이런거였구나 그러고 이제 그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그 단계가 돼요 근데 모든 거는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은고 그 다음으로 나가더라도 또 왕창 또 또 흔들려져가지고 또 다시 기초로 돌아와야 되고 영원히 또 그냥 떠나는 수가 있으니까 요 지금 나로부터 조금 늦게 가더라도 빨리 간다는 거 카드 긁어서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진짜 내가 꼭 필요한 것들만 해가지고 이렇게 써보고 느껴보고 그러면서 그, 그런 그 감동을 나도 지금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아우 제품은 난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손해볼 게 없잖아 너무나도 좋은데 그냥 난 이익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치약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치약이 그게 뭐 200g 이렇게 이렇게 갖고 뭐 3천원 돈 밖에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2080 옛날에 쓰던 그런 그런 치약들 하고 해보면 이치약들은 굉장히 물러요 왜 쭉쭉 짜면 그냥 물처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아주 찰지지 않습니까 그만큼만 짜고 나서도 쓰면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한 두달도 쓰더라고요 하, 아침, 저녁으로 잠자기 전까지 두 번씩 가는데도 거의 두달을 가, 두달을 가는데도 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한다 그러면 진짜. 그런데 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있어서 진짜 제, 이, 내가 임플란트 해야 되는 그, 그런 얘기까지도 임플란트 벌써 두개 했는데, 네개더 해야 된다는데 지금 제가 치약, 치솔 열심히 해갖고 지금 2년째 버티고 있거든요. 아프지도 않아요. 안 해도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얘기해 주면서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어, 그래?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만들어져야지 요 다음 단계인 제일 중요한 세부코아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계속 연속적인 문제인 끝날 때까지 계속 요거에 복제니까, 여러분에 절대로 기본에서, 에, 어떻게 ABCD도 모르는 사람이, 가나다라 기억리엔디귿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한글을, 에, 저기 글을 쓸수 있고 글을 갖다가 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ABC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합니까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요 요거가 아주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고고를 갖다가 유념해 두시고 나부터 복제 의 원본이 되어야 된다 나부터 큐를갖다가 진짜 성실 성실히 해서 아 진짜 믿고 쓰는 애터면 진짜 이건 진짜 좋은 거네 내가 어 아, 연금소득 되겠네 생필품이 갖고 있는 그 그 저력도 인제는 알겠네 아 내가 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뭐 손해 보는 거 없으니까 바꾸겠네 이이 이 정도까지 되게끔 하고 누구 그 밑에 있는 좌에 우에 그분들한테도 같은 인식을 할, 할 때까지 계속 코치를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그이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습관을 잡아주는 과정 그래서 큐를 아주 훌륭하게 달성하게 까지 온갖 신경 다 써서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오지람 넓다고 여기저기 그냥 뛰어다니면서 그냥 뭐 마침 애터미은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잘 아는 분은 그냥 아주 차에다가 한한 한, 하나 트렁크에다가 실어 놓고 하면 그날 다 팔고 들어오는데요 근데 그, 그러기로 5 6년을 했는데 아직도 오토펌에서도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위력이 Q를 제대로 맞춘 사람들이 느끼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이나 아니면 소극적으로도 이렇게 전달하는 그 배가의 원리가 여기서부터 먹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은 좀 미약해요 근데 요거만 성립이 됐다 그러면 그두 사람이 또두 사람한테 전달는 배가의 원리가 이제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그게 4단계, 3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이렇게 나서 와 세분과 11코어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오, 이거 재미나네. 오, 되겠는데. 그런 느낌을 갖다가 느끼게 되거든요. 이때는 지금 아직 그런 것까지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에, 기본에 입각해서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명식하고 꼭요 삼각형. 나, 큐, 옆에 좌, 우에 큐, 큐를 갖다가 하는 그 기간을 갖다가 얼만큼 땡기느냐. 또 그거를 얼만큼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아주 큐를 큐가 되더라도 아주 바람직한 누가 보더라도 참 모험적인 큐가 되게끔 그죠 그그렇게까지 하는 작업이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요 오늘 요 사회 법칙요 제일 중요한 기본 삼각형 구조 요 요거만큼은 여러분들이 꼭에 그렇게 꼭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